등록해주세요. 등록 2018년 1월 8일 13시 52분 안녕하세요. 보이스웨어입니다. 이 버전은 등록되지 않았습니다. 수정 2018년 1월 8일 13시 53분 등록을 필요로 합니다. 영화를 보는 내내 울면서 뭉클한 마음으로 보았다. 인증서를 필요로 합니다. 지금 보이스웨어에 등록하세요. 문재인 대통령이 7일 오전 서울 용산 c g v 에서 열린 6월 민주항쟁을 소재로 한 영화 1987을 관람한 뒤 관객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등록을 필요로 합니다. 왼쪽부터 극중태공수사처장 역을 맡은 배우 김윤석씨, 이한열 열사 역을 맡은 배우 강동원씨, 문대통령 장준환 감독 등록을 부탁드립니다. 연합뉴스 7일 문재인 대통령이 서울 용산 CGV에서 영화 1987을 관람하면서 1987이 재조명되고 있다. 지금 보이세요로부터 인증서를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문 대통령은 재미, 감동, 메시지 중에서 어느 하나만 이뤄도 대단한 영화인데 세 가지를 모두 겸비한 대단한 작품이라고 소감을 말한 뒤 흥행도 점쳤다. 제가 영화를 보면 천만을 넘기겠다 아니겠다를 알수 있다. 등록을 필요로 합니다. 이 영화는 확실히 천만을 넘기겠다는 예감이 든다. 등록해주세요. 많이 봐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비정상적인 등록 상태입니다. 이날 대통령과 함께 영화를 본 강동원은 무대에서 눈물을 흘렸다. 등록되지 않은 버전입니다. 그는 이 영화를 준비하며 내가 이렇게 잘 살고 있는 것이 많은 빚을 지고 있구나라고 생각했다며 빚을 조금이나라 갚는다는 심정으로 참여했는데 마음이 많이 아프다. 인증서를 필요로 합니다. 지금 보이스웨어에 등록하세요. 앞으로 열심히 좋은 영화 찍어서 보답하겠다고 말했다. 등록해주세요. 강동원은 이 영화에서 연세대생 이한열 열사역으로 나온다. 등록을 부탁드립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7일 오전 서울 용산 c g v 에서 열린 6월 민주항쟁을 소재로 한 영화 1987을 관람한 뒤 관객들과 대화를 나누기 위해 영화감독, 배우들과 무대 위에 올라가 있다 등록을 부탁드립니다 소감을 말해달라는 사회자의 요청에 장준환 감독과 극중 이한열 열사 역을 맡은 배우 강동원 씨가 눈물을 훔치는 동안 극중 태공수사처장 역을 맡은 배우 김윤석 씨가 발언하고 있다 등록되지 않은 버전입니다 연합뉴스 이날 영화관에는 임종석 비서실장, 윤영찬 국민소통수석이 배석했으며 장준환 감독과 배우 김윤석, 강동원도 동석했다. 비정상적인 등록 상태입니다. 영화 1987은 1987년 1월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이 도화선이 돼발생한이난열 열사의 죽음과 6월 민주항쟁으로 이어지는 시대상을 밀도 있게 그린 영화다. 안녕하세요. 보이스웨어의 한국어 음성합성기 보이스 텍스트입니다. 영화를 만든 장준환 감독은 그 시절을 살아준 우리 선배님들 삼촌 고모들에게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며 2017년 역사의 물줄기를 바꾼 여러분이 이 영화의 주인공이다. 인증서를 필요로 합니다. 지금 보이스웨어에 등록하세요. 감사하다고 눈물을 보였다. 등록하시려면 보이스웨어로 연락주세요. 문재인 대통령이 7일 오전 서울 용산 CDV에서 열린 6월 민주항쟁을 소재로 한 영화 1987을 관람한 뒤 관객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등록하시려면 보이스웨어로 연락주세요. 왼쪽은 극중 이한열 열사를 연계한 배우 강동원 씨. 인증서를 필요로 합니다. 지금 보이스웨어에 등록하세요. 연합뉴스문 대통령은 이 영화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이라고 강조했다. 안녕하세요. 보이스웨어의 한국어 음성합성기 보이스 텍스트입니다. 대통령은 영화를 보면서 가장 마음에 울림이 컸던 대사가 그런다고 세상이 바뀌나요였다며 세상을 바꾸는 사람은 따로 있지 않다. 지금 보이스웨어로부터 인증서를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함께 힘을 모아 세상이 바뀐다는 것을 영화가 보여주는 것이라고 전했다. 문 대통령이 취임 후 영화를 관람한 것은 지난해 10월 부산국제영화제 참석 이후 이번이 세 번째다. 등록을 필요로 합니다. 지난해 8월 5.18 광주항쟁을 그린 택시 운전사를 10월에는 부산국제영화제에 참석해 워킹맘의 애환을 담은 미싱, 사라진 여자를 관람했다. 안녕하세요. 보이스웨어의 한국어 음성합성기 보이스 텍스트입니다. 한편 지난달 27일 개봉한 영화 1987은 개봉 12일째인 7일 누적 관객수 400만명을 돌파했다. 인증서를 필요로 합니다. 지금 보이스웨어에 등록하세요. 영화지는 위원회 통합 전산망에 따르면 전날까지 366만여 명을 동원한 1987은 이날 오후 5시께 누적 관객수 400만 명을 넘겼다. 등록하시려면 보이스웨어로 연락주세요. 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7일 오전 서울 용산 CGV에서 열린 6월 민주항쟁을 소재로 한 영화 1987을 관람한 뒤 관객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등록되지 않은 버전입니다. 왼쪽부터 극중태공수사처장 역을 맡은 배우 김윤석씨, 이한열 열사 역을 맡은 배우 강동원씨, 문 대통령, 장준환 감독. 등록해주세요.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